흡입주사를 아주 많이 맞거나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살 빼라 네. 지방 흡입할 때 지방을 저를 남겨둔다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다 쓰임새가 있고 피부와 근육 사이를 지탱해 주고 유지해 주는 중요한 성분이 있는 부위기 때문에 네, 허벅지의 경우는 뭐 최소한 3mm 허벅지도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이제 모양에 맞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지방을 또 제거를 하고요 허벅지 뒤쪽 엉덩이 밑쪽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의 지방을 남겨 둬야지 모양이 뭐잘 잡히고 어, 보기도 좋고 그 라인 만드는 거는 원장님 센스도 중요한 거네요? 센스하고 경험? <웃음> 자신감이 성매이시는 모습에 <웃음> 좋네요 믿음직? 아, 제가 좀 만족을 해야 지 환자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수 <웃음> 지방 분해 주사를 맞았는데 네. 지방을 팔수 있을까요? 흡입 주사를 아주 많이 맞거나 그러면 지방이 약간의 이제 조금 유착이나 여러 가지 섬유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은 좀 딱딱해질 위험성이 있긴 한데 아주 많이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흡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주사를 맞지 않은 분보다는 맞은 분들이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남자도 팔이나 허벅지 지방흡입 가능한가요? 남자들의 흡입의 한 8, 90%는 복부고요 일반적인 남자들은 허벅지, 앞복지나 뭐 뒷복지 등 근육이 여자들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지방 두께가 되게 얇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지방 때문에 태어나신 분들은 흡입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팔도 마찬가지인데 근육이 전반적으로 팔다리는 여자분들 보다는 근육량은 많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약간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긴 하는데 지방만 있다면 흡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다음에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 레아트 성형외과 최평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